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레오나의 검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모양을 잡기 위해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검의 모양이 좌우대칭이니 절반의 모양을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그린 도안을 이제 절단합니다 칼로 자를 땐 항상 손 조심하세요 이 검의 절반이 초안입니다 이 초안을 똑같은 모양을 두개 만들어서 좌우대칭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네오나의 검의 모양이 납니다. 이 도안을 이용해 같은 모양의 도안을 에바폼으로 두개더 만듭니다. 초안은 나중에 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린 도안을 다시 절단합니다. 초안까지 포함해 총 3개의 겉모양이 나왔네요. 이제 겉날 위로 붙일 무늬도안을 만듭니다. 손잡이란 장식에는 더 두꺼운 에바폼으로 붙일 예정이니, 겉날만 얇은 두께의 에바폼으로 먼저 붙여줍니다. 이제 손잡이와 장식의 두께를 더합니다. 검이 휘어지지 않도록 내부에 두꺼운 철사를 넣습니다. 장식 부분도 철사를 넣어 휘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제 모든 도안을 순간접착제를 이용해 층층이 쌓아붙입니다. 도안을 다 붙였으면 핸드그라인더로 날을 갈아줍니다. 장식 부분은 실수하면 수습하기 힘드니 주의합니다. 이제 인조가죽으로 손잡이를 감싸줍니다. 손잡이 양끝은 에바폼으로 둘러 마무리합니다 이제 도색 준비를 위해 젯소를 발라줍니다 젯소는 착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재료이니 꼭 사용한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라카로 전체 도색을 하고 장식 부분까지 세부 도색을 하면 완성입니다 여명의 검, 레오나의 검이 완성되었습니다. 야외 촬영 덕분에 오랜만에 밖에 나가보네요. 하지만 이 태양이 힘이 깃든 검말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햇빛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